정우야 어? 선물! <웃음> 이게 뭐야? 매우 상자통 아니야? 어. 아빠가 주문해가지고 응. 특수 제작한거야 <웃음>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거야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거야 네가 모은 딱지 있잖아 정우야 응. 열쇠고리 딱지 여기다 보관하면 돼 <웃음> 아빠 감사합니다